could drive y 여러분 오늘은 요새 제가 새로 구매한 색조 제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기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우선 지금 이 패드로 패드팩을 해주고 있었는데 에피엘로우 어성초 바이옴 트러블 진정 패드예요. 히말라야 어성초랑 시카 성분이 들어간 진정 패드거든요. 굉장히 밀착이 잘 돼가지고 치고 있어도 잘 떨어지지도 않고 되게 촉촉한 느낌이 오래 가더라고요. 부들부들하게 자극 없이 패드팩 해주기 좋은 그런 재질이에요. 굉장히 얇거든요. 이렇게 착! 바로 붙는 거 보이죠? 밀착도 착잘 돼가지고 안 붙인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엄청 얇아가지고 요즘 화장 전에 요거 붙이고 있으면 화장도 잘 먹고 피부 온도도 되게 잘 내려주고 앞볼이 좀 붉어졌었는데 이런 붉은기도 잘 내려가가지고 요즘 좀잘 쓰고 있는 패드예요. 이 제품은 몇년 동안 진짜 지겹도록 등장하는 그런 제품인데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요 스킨이 진짜 피부 예민해졌을 때 진정도 잘 되고 미스트처럼 뿌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너무 편해요.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민감한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리쥬란 더마일러 모이스처 트리트먼트 앰플 요리쥬란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셨지 않나요? 요게 바로 피부과에서 받는 리쥬란 주사 아시죠? 보그 성분을 그대로 넣은 그런 앰플이거든요. 입증된 리쥬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집중하고 보셔야 될것 같은 그런 앰플인데 2주란만에 특허 성분이 들어갔대요 그 성분이 바로 피부과에서 시술할 때도 들어가는 그 성분이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모공보다 엄청 작게 이 성분을 잘게 잘게 분자를 쪼개놨기 때문에 피부 속에 침투가 잘 되도록 더잘 스며들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요런 타입입니다. 보농축이지만 되게 흡수가 엄청 빠르게 잘 되더라고요. 외출해서 마스크 오래 끼고 있으면 저는 피부가 여기 빨갛게 달아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도 세안하고 이 제품 바르면 정말 빠르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피부가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광나는 거 보이죠? 저는 얘를 사용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보들보들 결이 부드러워졌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뭘 발라도 뭔가 피부에 흡수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겉돈다라고 느껴졌던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쫀득쫀득하게 타오른 거 보이죠? 리쥬란의 독자적인 성분을 집에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케어를 할수 있으니까 매번 피부과 가서 시술 받으려면 돈이 너무 비싸고 또갈 시간도 없고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피부는 저는 홈케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효과가 입증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홈케어를 해주면 피부 상태 최상으로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구호 크림 이 제품 진짜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지금 밑바에 바닥까지 긁어 쓰고 있는데 순도 95%의 마데카소 사이즈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인데 발림성부터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발리고 이 제품 또한 저한테 진짜 진정되는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얼굴에 트러블 같은 거 올라왔을 때 오늘 보여드린 이 스킨케어 방법으로 하면 은 진짜 금방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순하게 진정케어되는 크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오늘 색조는 제가 요즘 너무너무 꽂힌 핑크핑크 핑크 뽀용뽀용한 그런 색조로 할 건데 일단 베이스는 이 쿠션으로 해줄게요. 클리오 비건웨어 퓨어 블러링 쿠션이에요. 거울에 스티커도 안 뗐고 지금 처음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클리오 비건에어 라인이랑 진짜 잘 맞거든요. 비건에어 쿠션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비건에어 컨실러는 진짜 매일매일 사용 중인데 요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저는 지금 2호를 뜯었는데 원래는 3호를 사용하거든요. 오늘은 조금 핑크색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 피부도 하얗고 깨끗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쓰는 호스보다좀 밝은 호스를 들고 왔어요. 일단 얘는 뭔가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 피부톤보다 좀 많이 밝은 컬러여고 살짝 뜨는 느낌이 있긴 한데 원래 제가 사용하는 3호를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비건 에어 커버 컨실러. 요새 다크서클이 진짜 너무 계속 갈수록 심해져가지고 다크를 가려도 가려도 안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컨실러로 진짜 미친 듯이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 목이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쇼톤인 톤 크림! 엄청 뽀얗게 하얘지는 그런 톤업 크림인데 목에 톤도 맞춰줘야 될것같아 이렇게 목에 발라주니까 좀 톤이 잘 맞죠? 얼굴이랑 목톤을 맞춰줬어요. 휘 파우더 스웨이드 사용해줄게요. 이 파우더가 수분 촉촉 파우더 이런 식으로 바이럴을 하길래 수분 촉촉이 무슨 말이지? 생각했는데 진짜 좀 가볍게? 텁텁한 느낌 없이 마무리되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에만 바르면 여기만 지금 완전 뽀얗게 정리된 거 보이죠? 여기 이렇게 약간 광도는데 여기는 살짝 속광만 있고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 잘 쓰고 있어요. 파우더 입자가 막 뭉쳐서 피부 위에서 더러워 보이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볍게 토도도독 해주면 은 진짜 부들부들 약간 아기들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요즘 요 파우더 잘 쓰고 있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쿨 저 진짜 쉐딩도 요외메 쉐딩만 사용하는데 진짜 저랑 너무 잘 맞고 자연스럽게 농도 조절하기 너무 편해요 앞쪽 컬러로 대충 얼굴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요 뒤쪽 진한 컬러로 여기 선을 확실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쉐딩해주기 좋아요 코그 쉐딩도 눈썹 아래에 이렇게 둥글게 살짝 잡아주고 제 컴플렉스인 코 콧볼도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애교살 그림자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제품으로 애교살 채워주고 있는데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크업 05 울먹 한쪽은 이렇게 애교살 채우기 좋은 컨실러 부분 한쪽은 약간 펄 섀도우 같은 느낌이에요 매일매일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채우기보다는 확실하게 채워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과하게 과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바릅니다 살짝만 블렌딩 해줄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쓱쓱 발라도 너무 블렌딩이 잘 되고 너무 발림성이 좋아요. 다크서클 제가 안 가려준다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살짝 컨실러로 살짝 더 커버해줄게요. 제가 원래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로 애교살 맨날 했었는데 엄청 픽싱이 잘 돼가지고 잘못하면 뿌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엄청 좀 개보다 훨씬 무른 편이고 더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크 더 좋을 것 같아요. 뮤드리 파인드미 펜슬 브로우 다크 브라운 얘는 되게 얇은 브로우여가지고 결 살리면서 그리기도 좋고 섬세하게 그리기 좋은 것 같아요. 윗부분은 최대한 힘을 빼고 그리고, 그리고 앞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고 아까 쉐딩해줬던 걸로 이렇게 안쪽도 채워주고 앞쪽까지 채워줍니다. 이제 바로 색조를 들어갈 건데 제가 오늘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블러셔가 있어가지고 얘를 먼저 사용해줄게요. 비오브 믹스 매치 치크 팔레트 02쿨 믹스 컬러 이거 임보라님이 만든 블러셔인데 계속 아른아른거려서 2차 마켓 때 구매를 한 제품인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웜톤도 살짝 쓸수 있는 약간의 미지근한 핑크고 여기는 진짜 싹 쿨톤들을 위한 살짝 라벤더 핑크 느낌이에요. 젤리 제 이 말랑말랑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피 블러셔랑도 살짝 비슷한데 걔보다 조금 더 무른 제형 같아요. 이 밑에 있는 이거 핑크 피오니 손으로 발라도 이렇게 발색이 잘 올라오고 뭉침도 없었어요. 어때요? 너무 이쁘죠 저서 이게 손자국 나오면서 다을 때마다 너무 아까운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사고 나서는 이거만 사용해주는 것 같아요. 콧대랑 코끝에도 무조건 해주고 쿨라일라 얘를 가운데에만 조금 더 포인트로 뽀용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일단 이 컬러를 올리면 완전 쿨톤 느낌으로 딱 바뀌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발레리나 이 컬러로 그냥 이 파우더 타입으로 한번더 눌러주면서 보정력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 진짜 너무 예쁜 핑크핑크 뽀용뽀용 그 잡채. 진짜 핑크 블러셔 좋아하는 쿨톤 분들은 요거꼭 들이셔야 됩니다. 요런 느낌?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플로럴티 가든이에요. 짜란! 너무 이쁘죠? 봄이 생각나는 그런 핑크 팔레트예요. 푸트 피오니 컬러. 쿨하고 라이트한 핑크 컬러거든요. 근데 이 팔레트가 전체적으로 조금 흰기가 많이 돌고 진짜 라이트한 느낌이어가지고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한테는 진짜 좀안 어울릴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오늘 베이스를 굉장히 밝게 해줬잖아요. 그좀 밝게 해줘야지 오용하게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사용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색감인 것같아가고 약간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팔레트가 굉장히 흰기가 많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차곡차곡 음영을 쌓는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얘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고 좀 흰기 많은 컬러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팔레트를 잘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색감도 음영도 약간씩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완전 찰떡 팔레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예쁜 컬러 구성이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더 소프트한 핑크 컬러 얘로 이렇게 한겹도 깔아줍니다. 이게 조금 브러쉬로 이게 색감이 잘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으로 냅다 발라줍니다. 브러쉬로 안 되면 손으로 바르면 잘 돼요. 원래 여기에 꽃이 그려져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써가지고 꽃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 음영 컬러로 눈 뒤쪽부터 음영을 줍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답답한 게 이렇게 음영이 잘안 쌓이더라고요. 음영이 잘 쌓이는 게 눈에 안 보여. 손에다가 묻혀서 손으로 하면 좀 되는 것 같아요. 컬러그램 멀티큐브 팔레트 03 러블리 큐브. 약간 웜톤 핑크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이것도 손으로 해야지 잘 되더라고요. 얘로 이렇게 조금 더 색감을 쌓아줄게요. 제일 진한 음영, 조금 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음영을 좀더 넣어줄게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 아래 점막 부분을 연장시켜줍니다. 다시 플로럴티 가든으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에브리웨이 언더 뒤쪽에 이렇게 일자로 뒤트임을 해줍니다. 이렇게 눈 뒤쪽도 연장하면서 살짝 아이라인 밑바탕 음영을 넣어줍니다. 브리즈 쌩얼라이너 1호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 빼줄게요. 이운영 컬러 다시 사용해서 라인을 부드러워 보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데즐링 모먼트 이렇게 콕콕콕 살짝 소프트 클라우드 컬러 이렇게 바르면 은딱 애교살 살아나죠. 이 라벤더 헤이즈 컬러 그리고 애교살 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뮤드 뉴 글램 아이섀도우 팔레트 사용해줄게 완전 미친놈이거든요. 진짜 너무 이쁘죠 완전 블링블링블링 핑크 풀컬러 이렇게 눈 앞머리까지 놓고 사용해서 눈두덩이에도 섀이터가또 너무 과한 것 같다 할 때는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걷어내주면 잘 걷어내져요. 이렇게 섀도우를 끝냈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렇게 뷰러 찝찝 해주고 피 제이컬링 마스카라 볼륨 앤컬 뿌리 부분 위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트위저 같이 사용해서 집어줍니다. 이렇게 또 마스카라를 아주 꼼꼼하게 완성을 해줬어요. 눈화장이랑 블러셔까지 완성해줬고 이제 입술 발라줄 건데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커업 쿨핑크 컬러 이 립펜슬도 매일매일 사용하거든요. 제가 원래부터 오버립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맨날 립스틱 여러 개 섞어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있으면 은 그냥 베이스립 사실 필요 없고 얘로만 베이스해줘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혼대까지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입술 안쪽은 비워두고 이렇게 외곽 부분만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음영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 뒤쪽으로 음영 연장을 시켜줘요. 앤디얼 글로우 립 컬러 02 그레이스 그레이프. 이 안쪽에. 저는 이렇게 얇게 얇게 발라줄게요. 안쪽 위주로 한겹더 발라줍니다. 입술 산에도 살짝. 저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광택이 돌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 뮤즈 글라스 립틴트 온 핑크 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외곽 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줘요. 방텍 탕후루 립이 딱 되거든요. 5이브이브펄 라이크 하이라이터 룸라이트 컬러예요. 미세한 핑크 느낌의 화이티지한 펄인데 콧재랑 코끝부 저는 요새 다크서클이 안 가려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대 바르고 이렇게 다크 부분까지 요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해주면은 다크가 딱 차올라 보이면서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대랑 여기 다크까지 하이라이터를 해줘요 되게 뽀얗게 다크서클 없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마 가운데도 디올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요 핑크색 여기 조금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광은 디올이 진짜 미치긴 했거든요. 이렇게 컬러감들이 있는 편이어서 저는 파이브 바이브로 해주고 디올 이걸로 컬러감을 이렇게 더 넣어줘요. 광이 아주 뿜뿜하게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에 이거 이 컬러 제일 많이 쓰거든요. 포때도 살짝 한번 여러분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옷부터 색조까지 약간 핑친놈 마냥 핑크색조 가득하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가 요즘 진짜 완전 핑친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잘 쓰고 있던 제품들부터 새로 구매한 색조들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해봤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배달로 마라탕이랑 마라샹궈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이 화장이 아깝긴 하지만 이 화장을 지우고 마라탕을 기다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